래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투자를 한 번씩 묻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투자는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기존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들이 어째 되겠습니까? 다 밀렸겠죠? 밀렸다면 그만큼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물론 매물로 내놨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상권과 위치가 좋고 저렴한 매물을 잘 구입하시는 게 투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공항에 얘기가 좀 일부 나왔는데 요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대가 한번 올랐죠. 아주 저평가 돼 있는 동네였고 가격이 많이 싼 곳이었는데 벌써 이쪽으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람이 한 불고 나면 우리가 세번 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대가 뛰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완성이 돼가면서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동구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동구와 혁신도시 반야월이 일대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전화를 못 합니다. 전화 나중에 할게 가고 끊어야 돼요. 그 정도의 동구나 혁신도시에도 지금 가격대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일반 민간공항기가 지나갈 때는 별 소음이 없지만 제트기가 지나가면 통화가 안될 정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공항과 제트기 군부대 이전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쪽에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협회에도 이제 첫 개최를 해서 얘기들이 됐다고 합니다 지원사업을 해서 공공항까지 같이 이전을 할 모양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과 대구공항이 이전하면서 의성 비안 군이 소보 쪽으로 사실 뭐공항이 이전 되고 좋을 수도 있고 공공항 이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은 이쪽으로 또 투자를 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쪽으로 뭐 투자를 해놓는 것도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은 여기저기 던져놓을 수 있지만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길고 그리고 이 일대에 공항이 빠져나가게 되면 주거용으로 해서 175만 제곱미터 약 여기 면적의 25%가 1종 단독이나 2종 3종 아파트 걸린 생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약 46만 제곱미터 6.7% 정도 들어오고 중공업하고 산업지역이 14.8%가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공원녹지도로 뭐 이렇게 해서 관사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공업, 산업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는 상권이 아무래도 형성이 좀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이제 너무... 공장 위주로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공항이 배우지 마찬가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여기 바람이 한 불었기 때문에 여기 구도 신권의 공항 맞은편의 배우지는 공항이 완전히 완공되면서 다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공항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일대상권은 조금 살 수도 있죠. 인원이 많이 확충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거래된 금액들이 21년에 거래된 금액들인데 평당 700만원, 500만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한 700만원, 상가주택 같은 경우 한 700, 800, 900만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 4m 쪽에 건물을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건물을 사지 마세요. 최소 못해도 6m는 돼야 됩니다. 이게 내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들컹 새로운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무조건 뭐 내집안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향후도 내다봐야 되고 자식들한테 물려도 줘야 되잖아요. 뭐 안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준 최소 못해도 6m는 되셔야 되고 상권이 이왕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8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여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형성되는 금액들은 600에서 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공항 이전이 되고 나면 공항 이전부터 민간 항공기 공항 구전에 면적에 뭐주거형 상업시설 업무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권이 아직까지 그만큼 형성이 안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는 조금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좋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혁신도시가 많이 죽었어요 혁신도시가 혁신도시의 어떤 역할을 제 역할을 못하고 나름대로 혁신도시 내 상권, 이 안쪽에 지금 거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예전 비행기가 지나갔을 때 통화가 안 됐는데 이제 비행기가 없어진다고 하니 신서혁신도시보다는 구도신권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을 것 같고 지금도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물도 많이 나와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추천할 수 있다면 은 혁신도시 보다는 이쪽은 별로고 향후 구 도심권이 그나마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뒤쪽으로는 그래도 비행기 소리도 좀덜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됐고 뭐 상가 들어가 보시면 퍼부 났습니다.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수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뭐 서구남구에서도 막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보다는 우도심권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 최소 상권이 형성되면서 6m 이상 도로를 무는 것이 좋습니다. 물었는 상가 건물이 지금은 최고죠. 다가구 건물에 1층 상가만 들어가게 되면 대출이 80%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다가구 주택, 주, 단독주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택으로 봐서 대출이 안 돼요. 물론 무주택자는 40% 대출이 되겠지만은 2가구 3주택 되는 분들은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뭐 사실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나 영상이나 똑같습니다. 실제 제가 봤을 때 8m 도로 정도로 물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인구가 어느 정도 유동인구 확실하게 받쳐주는 곳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평당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물론 구축 같은 경우는 700만 원대, 뭐 600만 원대 이렇게 거래되고 신축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은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거래가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1,700만 원까지는 조금 안 그렇겠나 싶고요 1,200 정도, 그 정도 선, 1,300 정도, 그 정도 선이 안 낫겠나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준신축 개념입니다 오래된 원룸은 빼고. 적어도 한 4, 5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점으로 보여있는 것들 이죠 이것도 다 매물입니다. 다 거래가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쪽으로도 제가 뭐 초창기에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액이 역수로 저렴했지만은 600만 원대, 500만 원까지는 실제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심 2차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가 들어오지만은 제발, 뭐, 아파트 가격이 제발 저렴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은 그런 아파트 형성도도 괜찮고, 향후 공안 이전 때문이라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형성이 뒤에 있는 투자 가치로는 가장 저렴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서대구 역세권 어떠냐. 서대구 역세권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역세권, 대구도, 대구, 대구 역세권, 마찬가지 지금 그만큼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대구 어느 천년에 들어와서 언제 그거 개발됩니까? 물론 돈 많은 분들은 사놨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평범한 서민 입장에서 적어도 중산층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때 저렴하게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 이게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가 다 끝났죠. 다 끝나서 롯데물 들어오는 부분도 진행이 될것 같은데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땅 면적이 애업좀 작아요 그리고 땅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쇼핑몰이 들어오면 상업시설 개념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데 상업시설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가를 크게 지어서 개별 분양을 하겠죠 저는 개별 분양은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투자로서 그만큼 메리트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아파트 상가도 사실 예전에 붐이 일었고뭐 이런 내용을 아시지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원룸, 원룸 자체도 다세대 개념으로 만들어서 개별로 매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 뭐 25평, 30평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룸 8평, 6평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피스텔 같지만은 또 오피스텔도 아닌 원룸을 개별 분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는데 그걸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제주도 가면 아직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제 생각을 듣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상가주택 왜? 지금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역이나 조정지역에 대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그만큼 현금으로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구입할 돈도 대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뭐 대출 한 70% 받고 나머지 돈으로 뭐 잔금을 치고 조금 부족하면 전세 하나 놓고 그리고 뭐 하나 아셔야 될게 지금 전세는 사실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대가. 그런데 지금 수송구가 가격대가 지금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큰 아파트들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투룸, 쓰리룸, 뭐 다가구, 원룸에 보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 걸볼 수가 있어요. 월세도 또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원룸 일집 전에 밀리면서 아파트가 밀리면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원룸 주인 세대나 쓰리룸 포룸 정도의 거주를 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조금 상승을 하였고 전세 가격도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가격에서는 좀 올랐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상가주택을 대출한 7 80만7 80% 받고 구입을 하셔서 월세나 아니면 일부 돈이 부족하면 전세를 받더라도 KT 이전이 되고 공항 이전이 되면 여기는 IC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구에서 저평가된 동네지만 향후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인당 택지지구 보상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인당 택지지구 보상도 나오면 영상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수송구 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어떤 제가 혁신도시 보상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들그 고향이었기 때문에 또뭐 혁신도시 주변 쪽으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중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가신 분들은 수중구에서 또 금액이 올려서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고 뭐반향으에서또 금액으로 해서 뭐 원룸을 사시고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뭐 다양하게 또 사신 분들은 금액이 올려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면 그냥 아집한채 하나 사겠다 뭐전원 주택 하나 사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버릇시 있는 게안 낫겠습니까 이왕 살거 상권도 좀 있고 금액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사시는 게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 번씩 보면은 다른 분들은 얼굴 보여주고 뭐 방송을 하는데 왜 얼굴을 안 보여줘요 제 얼굴 여기서 나와서 뭐합니까 이 부동산 방송이고 뭐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얼굴 그뭐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볼 필요가 뭐 있지 싶습니까 어제 그저 핸드폰으로 말고 그냥 컴퓨터로 pc로 해서 보면 낚시방송이나 조쿠방송 제가올리놨는게 있습니다 그게 뭐 조쿠 도 마찬가지고 낚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낚시 좋아서 배도 샀기 때문에 배를 제주도에 직접 들고 가서 운전을 하고 낚시를 했던 것들을 영상을 찍은 것들인데 그게 나오는 사람이 접니다 선장이 <웃음> 그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또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뭐 다른 부동산에서 이거 뭐 도대체 누가 이런 방송을 하나 싶어서 뭐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얼굴을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 중에서도 그래도 반야월 혁신도시 쪽에서 윗부분이 아닌 구도심권이 지금은 낫다. 지금 뭐 쿠팡도 들어와 있고 물류단지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동네에 들어가 보시면 행해요 물론 뭐 사달라 하면 사드릴 수는 있겠지만 투자로 가치를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안심 유타운 들어오는 여 부지도 상당한 부지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 자체에 지금 토백이 분들이 동네 분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식생활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쪽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일대가 구도심 쪽이 낫지 않을까 물론 욕 쪽에 들어가서 또 생활권이 만들어지거나 위쪽으로 또 생활권이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뭐수성구 낭구 서구 동구할것 없이 생활권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향후 제가 뭘 구입을 했다가 쉽게 팔수 있는 쪽을 항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 생양마다 틀릴지 는제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꼭제 말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고산 여기도 제가 포도농사 참 했을 때한 십몇 년 전에 전봇대마다 전단지를 붙여서 땅을 판 기억도 나는데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동네 자체가 조금 작다는 게 아쉽지만 롯데가 들어온다는 게 어떤 나름대로 메리트라고 하지만 투자는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활성화되고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가격대가 사실상 수성구, 두산동, 지산동, 황금동, 범호동 일대의 가격대와 비슷하다면 이쪽은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라든지 위치 차이라든지 도로와 IC 그리고 아줌마들이 가장 치맛바람 때문에 가격이 상승시킨 범호동, 만촌동. 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자지우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매물은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기입을 해서 여기 나오게끔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억수로 쉬운데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못해드리는데 여기 있는 매물들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지 말아야 될 것들, 살 것들 골라서 제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뭐 이런 영상 하나를 잘 만들어 광고를 받는 것 보다는 저는 뭐 차라리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는게 좋고 아 하나 얘기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구독자와 시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래가 신청을 하면 저도 광고를 받고 수입이 발생되는데 그 신청을 아직 못했네요 뭐제 어, 생각에서는 큰 수입은 안될 것 같아서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블로그도 합니다 블로그도 또 이거 광고를 뭐 넣고 뭐 수입이 되더라고요뭐 한달에 한, 한 1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유튜브 도뭐 100원 200원 부터 시작해 하고 그게 모여서 뭐 만원이 될지 뭐2만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곧 이제 그것도 신청을 하게 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물은 대구 전역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거기서 3에다 그 다음에 평당 가격대가 너무 높은 매물들은 좀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게 맞을겁니다. 싼게 비지택이될수 있거든요. 3회가 아니면 저렴한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너무 오래된 아파트 근데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지금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지주택이라든지 그거는 때로 제가 영상을 올리놓은게 있습니다. 특조합에서 하는 거는 아파트가 실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주택조합에서 진행을 하면 아마 안 늦겠습니까? 주택조합 가격은 정해진 게 아니라 향후 상황에 따라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또 아파트 지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아니 공급이 높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따라 아마 늦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 진행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